내 이름은 마징가 제트야. 내가 잘하는 것은 분리자드 부와 붙이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주라기 월드 더게임이야 내가 어렵고 싫어하는 것은 영어 공부야. 내 이름은 스프드 드레일 블리자도 저거자 부와야. 내 이름은 몬스터. 블리자드 두 번째 부어요 내 이름 스피터 블리자드 세 번째 부어야 저한번합쳐줘 부! 삐 나는 블리자드도 나는 부하가 합쳐돼서 만들어 놓지 우와 마님과 기다려 너를 없애 주마. c h i k c h u k t c h i k c h u k tchuk, h k t c h i k c h u k i c h u k h u k t c t u c h u c c h 다네꼬, 바이바이.